안녕하세요 어, 다이노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오랜만에 활쟁이 공략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음 활쟁이의 스킬 중에 하나인 저격에 대해서 어, 좀 소개해드릴까 해요 기존에 찍었던 활쟁이 공략에서 제가 저격을 어, 설명을 해드리긴 했어요 간단하게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더 패치가 된 점도 있고요 그리고 활용하는 방법도 추가적으로 소개해드릴까 해요 우선 스킬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격 스킬은 야성의 제일 마지막에 있는 스킬로 사거리가 매우 길고 그리고 공격 배율이 어 상당히 높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범위 스킬로 때릴 수 있는 스킬인데 이게 시전 시간이 붙어 있어 갖고 사용을 하게 되면 1.8초 동안 시전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발사를 해요. 그리고 저격에 맞은 대상들은 보호막류, 어, 뭐 의기충전, 활방 이런 것들이 제거가 되고요. 그리고 3초 동안 면역상태가 돼서 사용을 할수 없게 만들어요. 그리고 뭐 날틀이나 날개를 사용하는 적들은 이제 저격에 맞게 되면 격추돼서 이제 날개가 접히게 되고요. 뭐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저격의 이제 계승자 스킬은, 어, 불꽃과 번개가 있어요. 네, 불꽃 같은 경우에는 범위 스킬이, 어, 단일 스킬로 변경이 되고, 피해량이 좀 늘어요. 특정 CC기에 걸려있는 적대상, 혹은 뭐, 체력이 30% 이하인 대상들은 이제 추가 피해를 입게 되고요. 대신에, 어, 사거리가 줄고, 그리고 기본 저격의 이제 보호막 제거 효과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번개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저격처럼 범위 스킬로 적중시킬 수 있다는 특징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보호막 제거는 불꽃과 어, 마찬가지로 없어요. 대신에 시전을 유지하는 시간에 비례해서 대상의 물리방어도를 무시하는 특징이 있고요. 그래서 어, 최대 시전시간이 4.5초인데 4.5초를 유지하면 어, 다른 저격류에 비해서 데미지가 가장 높아요. 물론 뭐 4.5초를 다 유지하려면 어, <웃음> 가만히 있어야 되니까 사실상 어, 4.5초를 다 유지하는 건좀 힘들고요 <웃음> 그리고 요 저격 스킬은 이제 일반 저격과 공계 저격 같은 경우에 범위 스킬로 때릴 수가 있는데 저격에 적중된 대상에게 어, 빛의 화살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어, 대상 주변 10m 대 5명에게 추가적으로 빛의 화살이 적용된다는 연쇄 효과도 어, 있고요 근데 요거를 제가 쟁에서 한번 써봤는데 비의 어, 화살이 데미지가 증가가 되려면 어, 표식이 걸려있는 대상에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표식을 한명 제외하고는 나머지에게 전부 다걸 수가 없어갖고 실질적으로 데미지가 그렇게 막 범위 스킬로 많이 들어가진 않더라구요. 그래서 이용 가능성은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그렇게 이용을 할수 있다는 면세효과가 있다는 거를 뭐 좋고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저격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해드릴 내용은 쟁이나 이런데를 나가 보면은 어, 탱커분들이 도발이나 이런 걸 사용을 해서 교란을 시키는 경우가 좀 많아요. 어, 탱커를 우선 1.4를 하도록 이제 오더가 나오는데 탱커들이 생존기도 워낙 좋고 이제 도주기도 워낙 좋아서 딸피인 상태에서 이제 죽이지 못하고 그 지역을 이탈하는 경우가 굉장히 잦아요. 그 일반적인 콤보가 철벽에 무적을 사용하고 이후에 하늘의 제왕, 즉 하재 유저분들이 하재라고 많이 불러서 이야기하죠 하재를 타고 도망을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무적이 걸려 있을 때는 데미지나 뭐 시식이 상태 이상의 변형이 되니까 뭐 데미지를 안 받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바로 하재를 타게 되면 하재의 효과가 사신효과가 있어 갖고 타겟팅을 다 풀어 버리거든요 그리고 이동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그걸 잡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잡을 수 있는 직업군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활쟁이가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가 무적을 사용하면은 무적 효과를 받게 되면은 그 이후 동안은 일정 시간 동안 무적 면역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무적 스킬을 사용하고 바로 비탈리스크나 이런 날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무적을 한번 사용했기 때문에 어, 그 다음에 바로 부정날트를 사용할 수가 없어서 사신효과가 있는 날개를 많이 쓰시는데 그 경우에 이제 저격을 바로 이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날개를 타고 날아가는 도중에 격추를 시켜서 잡는게 가능해요 떨구는게 가능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체력양이 매우 적다라고 하면 탱커라도 날개를 타고 있는 상태에서 받는 피해가 증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격 스킬을 맞게 되면은 죽는 경우가 어, 종종 보이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영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조금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어, 탱커들이 이렇게 맞게 돼서 체력이 이제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은 바로 무적 스킬을 대부분 쓰시잖아요 무적이 끝날 때쯤 됐을 때 저격을 시전을 하고 있으면은 어, 하재를 타서 타겟팅이 해제가 되더라도 저격이 그대로 발사가 되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격이 어, 시야판정이기 때문에 은신이 되지 않는 한 유도탄처럼 따라가요 그래서 요 비슷한 유로 마법에 있는 이제 분노의 벼락 분별 라고 하죠 분별도 요거처럼 시전이 한번 들어가게 되면은 은신이 되지 않는 한 이전에 이제 타겟을 때릴 수가 있고요 저격 같은 경우에는 날개를 타고 있다가 격추가 되면은 또 떨어지면서 스턴이 바로 걸리기 때문에 이게 예시처럼 요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상에서 처럼 저는 이제 불꽃 저격을 사용을 하거든요 근데 불꽃 저격을 사용하는 이유가 일반 저격이나 번개 저격 같은 경우에는 발사를 하면 일직선으로 투사체가 날아가요 그래서 하재 이제 이속이 워낙 빠르고 그리고 이속을 증가시키는 버프까지 받게 된 상태라면은 간혹 그... 저격의 이제 피격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격을 발사했는데도 격주가 안되고 날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불꽃 저격 같은 경우에 단일 타겟이라 사용을 하면 무조건 맞아요. 무조건 유도탄처럼 따라가기 때문에 어 무조건 맞출 수가 있어서 저는 주로 불꽃 저격을 이용하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번개 저격도 어 스킬을 한번더 누르면 은어 바로 즉시 시전이 가능하니까 번개 저격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뭐 개인적인 취향 차이니까 어, 이렇게 해서 저격을 모두가 다 찍을 필요는 없는데 한두명 활쟁이의 쟁이, 쟁이 이루어질 때 한두명만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인 교전이 일어나기 전에 탱커가 들어와서 뭐 교란을 한다든가 이럴 때 부유를 태울 수도 있고 이렇게 저격을 몇번 맞게 되면은 어 자기가 100% 생존을 할수 없다 라는게 탱커 유저분이 어 사용을 하는 도주의 방법을 하나를 상세시킬수 있는 거라 활쟁이 분들의 한몇 분은 이렇게 스킬을 활용하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을 많이 만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물론 뭐 다른 서버 분들, 활쟁이 분들은 잘 모르는데 간혹 가서 이제 활쟁이 분들 스킬 찍는 거나 아니면 뭐 유저분들 스킬 찍는 거 이렇게 한번 구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뭐 저격을 찍으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도 다른 유저분들이 활쟁이 분들이 사용하는 거를 몇번 보게 돼서 그걸 제가 써보니까 오 요거 좀 괜찮네 싶어서 저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고요. 아직 이제 활쟁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어, 스킬에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사소한 팁 같은 거? 이런 어, 거는 제가 앞으로 하나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끝!